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 이제 전 시간에 의해서, 어,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7번 문제까지 이제 풀어봤죠. 음, 8번 문제를 한번 보면, 음, 여기서는 지금 뭘 물어봤냐, 어, 이익잉여금하고그 다음에 단기순익을 이 물어봤어요. 4년도에 이익잉여금 단기순익 이 물어봤는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어, 재고자산, 그 결과 4년도에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자산이 각각, 어, 22,000원, 18,000원. 그러면, 4년도 기초재고는 3년도 기말재고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년도 기말재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3년도에 기말재고 22,000원 그 다음에 4년도에 기말재고 18,000원 그만큼 감소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변경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4년도 단계순이익은 16만원 그 다음에 4년도의 현재 이익염은 54만원 그러면 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바꿨는데 하지 않았다면, 어 16만원과 그 다음에 여기서 54만원이었다. 이런 얘기는 선인선 출법일 때 저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균법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어 바꿔지겠죠. 그게. 어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먼저 재고자산에 대한 사항들을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재무상 계정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 기초재고, 단기매입, 그 다음에 기말재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기초재고가 증가를 한다. 이게 이제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 결과적으로 매출원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매출원가는 이제 증가하겠죠. 를 우리가 이제 증가 감소 시켜주는 건 기초재고를 증가시키면 단기매입, 기말재고는 고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매출원가 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초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얘가 이제 같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 아 그렇죠? 기초 재고가 감소를 했다.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단기 매입은 그만큼 올라갈 테고. 그러면 매출원가는 결국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감소하겠죠? 그래서 기초 재고하고 매출원가는 같이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자, 그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 쪽으로 한번 볼까요? 기말 재고가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 들어온 고정이 되는 상태에서. 그죠? 그러면 결국 기말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매출원가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양쪽 그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항상 똑같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렇죠그 얘가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원가는 감소가 되고요 그럼 반대로 기말 재고가 감소가 되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음.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의 관계는 이렇고 어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기초 재고의 내용이 나왔지만 사실 그건 기말 재고로 보고하라 이렇게 하는 게더편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상황을 이제 잠깐 보면 3년 말 그다음에 4년 말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3년 말 기말 재고를 4년도 기초 재고로 보고 이렇게 계산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3년 말에 기초 재고가 감소했어요. 어, 얼마가 얼마가 감소했냐면 22,000원이 감소했네요. 그죠 그래서 22,000원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 그 22,000원은 그 다음 연도에 반대. 즉그 22,000원 감소와 그다음 연도에는 22,000원 플러스가 된다 그랬죠. 그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결국은 3년도에는 22,000원 감소를 시키지만 4년도에는 22,000원 증가를 시키겠죠 그 다음에 4년도에 재고자산 감소는 마찬가지 4년도에 재고자산이 감소하면서 그만큼 단계 손익이 18,000원 감소할 거예요 기말 재고하고 손익은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익여금은 어떻게 될 거냐 이익여금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 즉 누계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3년도, 4년도 전체에 대한 이익잉여금은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까? 그럼 3년도에 발생됐던 어 내용, 3년도에 기말재고 감소액은 4년도에는 플러스, 그 다음에 3년도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상쇄가 돼요. 즉, 3년도에 재고자산에 대한 어 기말재고에 대한 그뭐 증가라든가 또는 감소의 효과는 4년도를 거치면서 이익잉여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죠? 어쨌든 그 효과가 상쇄가 돼버리니까 4년도에 나타난 효과는 그대로 이익이어 에 아직 남아있겠죠. 그래서, 단기순익을 보면, 변동은 일단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서, 원, 원, 마이너스 22,000원, 플러스 4,000원, 마이너스 18,000원, 이거는단계손익의 마이너스, 단계손익의 플러스, 그 다음에 이익이어 에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호는 단기의손익 즉, 이익 측면에서 본 거예요. 이익 측면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어, 이, 아, 3년도에 단기순익은 마이너스 22,000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바꾸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바꿨을 때는 어, 바꾸지 않았을 때 단기 손익에서 마이너스 22,000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년도에는 플러스 4,000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익이어금은 4년 말 이익이어금에 마이너스 18,000원을 해야지 어, 바뀐 효과가 이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단기 손익을 물어볼 때는, 단기 손익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이렇게, 이렇게 미치는 거고. 그럼 이익연금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되냐? 이익연금은 누적액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익연금에 미치는 효과는 18,000원. 뭐, 어쨌든 간에 3년도의 효과는 이제 상세대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만 남아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어, 단계순이익 이익연금 물어봤는데, 변경 전에 4년도의 단계순이익은 16만원, 그 다음에 이익연금은 54만원이었어요. 그럼 단계순이익이 변동 후에는, 변경 후에는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4,000원 플러스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8,000원 한게 되겠죠. 그래서 변경 후에는 단계수익은 164,000원 그 다음에 이익 경우 52만 2천 원이 되겠다. 됐죠? 음. 뭐 재고에 대한 효과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죠? 어. 이거 그림 하나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 주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관세가 3년도에 회계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기말 재고 자산 오류 사항이 이렇다. 그래서, 어, 1년도, 2년도, 3년도에 대한 오류가 이제 쭉 나왔네요. 그 다음에, 위 오류 사항을 발견, 아, 반영하기 전에, 3년도 말 이익여금, 여기, 이 시점에, 이익여금은 10만원. 그러면 3년도 말이라면, 1년도, 2년도, 3년도가 다, 아, 누적된 금액을 얘기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년도 단계수익은 3만원. 그리고, 오류를 수정한 후에, 3년도 말에 이익여금 A와, 그 다음에 3년도의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될 거냐. B. 여기서 음. 이제 단기 순이익 이익위험 둘다 물어보는 거죠. 8번하고 어, 거의 유사한 문제예요. 음. 자, 일단 1년도, 2년도, 3년도, 어, 거기에 대한 오류에 대한 효과하고, 그 다음에 이익위험, 이익이형, 누적된 이익위험의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1년도에 어, 재고자산을 과대했다. 기말 재고를 과대 계상하면 이익을 과대 계상한 거니까 줄여줘야 되겠대. 그죠? 그래서 5,000원 줄여주는데 그 효과는 2년도에 가면 이제 5,000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된다 그죠그 다음에 2년도에 보니까 2,000원이 과대가 됐어요 마찬가지네 그렇죠? 2년도 시점에 2,000원을 줄여주지만 3년도에는 그게 2,000원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3년도에 효과를 보니까 이것도 과대네 3년도에도 3,000원 만큼 과대가 됐어요 아직 4년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도에 대한 효과는 4년도 단계 순위가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익이 오금 어떻게 될 거냐. 이 전체가 이제 누적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음, 아, 변동사항은 이렇게 되고 단계손익의 변동사항. 그래서 1년도의 변동은 5천원, 마이너스 5천원, 2년도는 이렇게 봐서 플러스 3천원, 3년도는 이렇게 봐서 마이너스 천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단계손익은 위에서 아래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음. 그 다음에 이익여금은 첫 번째 1년도 말. 이 효과가 이제 여기에 쌓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여기에 쌓이게 되겠고, 세 번째 요게 여기에 쌓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게 여기에 쌓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게 여기에 쌓이겠네. 그죠? 그럼 결국 이 전체 금액이 누적된 금액이죠? 그거는 단기 손익의 누적이기나 똑같죠? 뭐, 단기 손익 변동의 누적이기나.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3천이 된다. 어, 일단은, 어, 그 오류 수정 전에 어, 손익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 보면, 수정 전에는 지금 3년도에 얼마? 3만원 이었죠? 그러면 수정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만 9천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천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수정 전에 10만원 이었고 수정 후에는 마이너스 3천원 하게 되면 9만 7천원이 되겠죠 음. 뭐 이것도 이제 앞에 문제하고 똑같고 앞에서는 이제 2개년도를 가지고 봤는데 여기서는 3개년도를 가지고 본 거죠 음.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10번에서는 뭘 물어봤냐. 아, 단기순익익에 미친 여행을 물어봤죠. 보니까 3년도에 회계기록을 검토하던 중에 기말재고자산은 500 그리고 2년도에 기말재고자산은 1000이 과소평가됐다. 과소평가됐다는 얘기는 어, 기말재고를 적게 계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려줘야 되겠네. 단기순익익에 미친 효과는 어떻게 될 거냐. 음. 그럼 일단 1년도와 2년도의 내용들을 보면 1년도에 재고를 과소계산했다면 늘려줘야 되겠네. 그 그죠? 500만큼. 그게 이제 그 다음 년도에는 마이너스 50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2년도에 재고 1000, 그러면 그 다음 년도, 3년도가 되면 이제 마이너스 1 0이 되겠지만 지금은 2년도까지니까 그러면 이익여금은? 얘네들이 이제 쌓인 금액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500, 그 다음에 두 번째 500 마이너스 500, 그 다음에 세 번째 1000 이게 이제 이익여금에 쌓여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죠그 변동사항을 보면 단기순증 측면에서 보면 1년도에는 500만큼 플러스를 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년도에는 500만큼 더 플러스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년도에 1000만큼 이익이 연금에 아, 아니 3년도 아니라 1년부터 2년까지 이익이 연금는 1000원만큼 플러스 해줘야 되겠네. 그죠? 뭐 음. 물어보는 게 1년도와 2년도에 단계 손익이 미친 영향이니까 500이 있네. 그죠? 미친 영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그 500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500이 과소평가된 거예요? 아니면 500이 과대평가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500만큼 늘려줘야 되죠? 500만큼이 어떻게, 과소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과소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과대가 되는 거죠. 음. 그것만 잘 판단하면 돼요. 사실 여기서 여기서는, 어, 과소평가가 됐다. 음.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음. 자, 11번에서는, 어 1년도와 2년도의 결산을 마감한 후에 매출원가 단구같다 해서 매출원가 1년도 2년도에 매출원가 100만원 150 이렇게 나왔는데 어 3년도에 서울의 회계 담당자는 0년도 말 그러니까 1년도 전이네 지금 그죠? 0년도 말에 재고자산이 20만원 만큼 과소계상 되었고 과소계상 되었다면 더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1년도 말 재고자산이 10만원 만큼 과소계상 이것도 마찬가지 더 해줘야겠다 그리고 동 오류에 대해서 어떠한 수정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래요 그러면 일단 오류는 0년도1년도에 대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기말제고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음. 일단 상황 자체를 이제 판단해 보면 0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어년도 전에 그 영년도 말 기말제고부터 오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기경까지 이제 보면 0년도 말의 기말제고로 과소계산했으니까 늘려줘야 될 거야, 그죠? 그래서 20만원 만큼 늘려 주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20만원 만큼 줄여 줘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1년도 기말 재고에 대한 효과 여기서도 마찬가지 10만원 과소 계산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 줄여 줘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처음에 1년도에는 플러스 10만원 2년도에는 마이너스 10만원 이익 2여금으로 본다면 그러면 지금 보면 0년도에 미친 효과하고 1년도에 미친 효과가 이미 상쇄돼서다 없어졌죠 사실은 그죠 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익이 오면 사실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2년도 말시점에서 보면 얘네들을 다 이제 누적을 시키게 되면 저기 있는 금액도 이쪽으로 올 테고 여기 있는 금액도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는 0이란 말이에요 사실 손익 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렇죠? 근데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르죠 0년도 1년도 2년도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변동사항을 보면 0년도에 어, 단기손익에는 20만원 만큼 과소계상된 상태고 그 다음에 1년도는 10만 원만큼 과대 계상된 상태고, 그 다음에 3년도는, 아, 2년도는 10만 원만큼 과대 계상된 상태네. 그죠? 음, 이런 상황이고. 어, 물음을 한번 볼까요? 음. 보니까 첫 번째 1번, 어, 서울이 1년말에 재무상태표의 이익여금은 10만 원만큼 과소 계상됐죠 여기서 1년말이라고 했죠. 1년말. 1년말이니까 여기까지 아니에요. 1년말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2년도를 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년도를 음. 빼버리면 일단 영년도와 1년도에 대한 영향만 이익겸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2년도에그 이익겸의 영향 즉 마이너스 10만 원이었죠 이거. 어, 요거를 이제 빼버리자고. 그러면 이익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겠죠 상황이 10만 원만큼 이익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야. 왜냐면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게 들어갔죠. 음. 그래서 여기선 10만 원만큼 이익겸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즉, 1년 말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건 2년 말까지, 여기까지를 다 봤었죠? 그랬을 때는 요거 마이너스, 10만원.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효과가 0이었는데, 그죠? 근데 요거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10만원만큼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첫 번째, 일단, 10만원만큼 과소가 생겼다. 맞겠네. 그죠? 어,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과소가 되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이익연금은 10만 원만큼 과소계산 된다. 그렇죠? 과소계산된 부분이 10만 원이 되겠죠. 자, 다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물음을. 어, 서울이 2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300만 원만큼 어, 계산이 됐다면 2년도에 정확한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요 2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 2년도에 기 2기라는 거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물음이 뭐냐면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단기순이익이 300만 원이래요. 그렇다면 2년도에 정확한 단계 수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반영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2년도에 조정 전에 300만 원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10만 원하게 되면 조정 후에는 290이 되겠네 그렇죠? 여기서는 29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네. 됐죠 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 1년도에 올해 수정 후 1년도 올해 수정 후에 매출원가는 90만 원이래요. 자, 그랬을 때 정확한 매어 우리 수정 후에 매출원가는 9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1년도에 매출원가가 얼마냐면 수정 전에 1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수정 전에는 100만원인 상태였고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국 수정 후에는 110만원이 되겠네 그죠 부호를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은 어, 단기 단기순이익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매출원가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조정되는 이 부호를 거기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줘야 돼 아시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만 원이면 매출 원가가 원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늘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어 부호를 어그그 그 의외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부호를 헷갈리지 말아요. 항상 우리는 지금 이변동 관련된 사항들, 그 오류와 관련된 사항들을 어떻게 했냐면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부호를 맞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용이면 마이너스고 수익은 플러스야. 어쨌든 예, 그렇게 항상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어, 보니까 조정 후에 매출원가 11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정 후에 매출원가가 90만 원이 틀린 얘기네. 어쨌든 그렇죠. 이 음, 차이가 이제 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 2002년 말에 재무상태표의 이익여금은 적정하게 표시가 됐다. 2002년 말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표시가 된 거니까. 여기가 0이 나왔다. 무슨 얘기냐. 오류와 관련된 사항이 어, 이익여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류를 수정하지 않아도 이익여금은 적정하게 표시가 되 있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죠그 적정하게 표시가 는게 맞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년도에 오류 수정 후에 매출원가 가 어떻게 될 거냐. 2년도 오류 수정 후. 그러면 여길 얘기라는 거네. 그렇죠? 어 조정 전에 매출원가는 마이너스 150 거기다가 마이너스 10만원 하면 결국은 마이너스 160이 되겠네 그렇죠 공력이 맞겠네 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네요 그죠자 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어 3번이 되겠네 그죠음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림 그려놓고 잘 풀어야 되는데 아, 어, 물음에서 첫 번째 물음 있죠 이건 1년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말이 아니야 그죠? 그런 죠그 데서 많이 어, 함정이 빠지고 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 1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음,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감가상각비 물어봤어요 2년도에 2년도 인식할 감가상각비인데 보니까 처음에 본사 사업을 100만 원 취득했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만 원연수학계법이래요 근데 2년 초에 본사 사옥의 증축을 위해서 20만 원을 제출했다. 자본적 지출이네. 그죠?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증가. 어? 추정의 변경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용수 2년 더 연장. 음. 그리고 이중채관법. 다 바꿨네. 그죠? 그래서 연수학계법에서 이중채관법. 잔존가치 2만 원, 내용수 추가로 더 2년 더 연장.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년도 인식할 강가상황비. 음. 일단 내용 자체는 이런 거고. 자, 추적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하죠. 전진법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일단 1월 1일 날어 취득을 했어요. 100만 원짜리를.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추가적인 어 자본적 지시이 발생한 거죠. 음. 처음에 이제 일단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어 정액 연수학회법으로 이제 한 거죠. 연수학회법. 그죠? 연수학회법 5년으로 이제 했더니 첫 번째 강가산업비는 얼마가 나오냐? 3 0만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액이 70만원인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죠. 자본적 지출이 20만원 만큼. 그래서 장부가액이 90만원이 된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 바뀐 방법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잔존내용연수는 6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어, 어, 이중체감법으로 이제 바뀐 거죠. 잔존내용연수. 지금 현재, 그, 어, 어, 처음에 5년짜리였단 말이에요. 5년짜리가 지금 몇 년이 지났냐? 1년도에 지금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4년 남은데, 4년 남았는데, 플러스 2년이 더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남은 내용연수 6년이 되는 거죠. 문제가 그 자료가 제시가 될때두 가지 방법 제시가 될수 있어요. 이런 건.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 어, 어, 물음표를, 물음을 보면 세 번째 줄이네. 세 번째 줄에 내용연수는 2년더 연장됐다. 이렇게 돼있죠. 내용 수 2년 더 연장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내용 연수가 7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잔존 내용 연수가 6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총 내용 연수가 7년이다. 그럼 결국 1년 지났으니까 6년 남은 거고 잔존 내용 연수가 6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내용 연수가 2년 더 연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요소 연장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서, 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런 건 다시 실수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90만 원짜리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돼요? 음,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뭘로 바뀌었냐면, 이중체감법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중체감법에서는 뭐가 필요 없죠? 어, 감가상각을 할 때, 잔존 가치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중채감법이 보이죠 이거? 어. 이중채감법으로 바뀌었는데 이중채감법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감가상각할 때? 잔존 가치 필요 없죠. 어. 잔존 가치를 여기서 빼주거나 그렇게 해서안 돼요. 그래서 어, 90만 원 가지고 6년이죠, 6년. 6분의 1에다 곱하기 1을 한 거니까 6분의 2가 되는 거고, 그죠? 그 거기에 대해서 3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60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장부가액은. 자, 추정의 변경에 대한 상황이었어요. 음. 자,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뭘 물어봤냐면, 어, 4년도 인식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강가상압비 물어봤네요. 그죠? 자, 보니까 1년 초에 아, 차량 운반구를 1000만원에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취득 시에 차량 운반구의 내용연수는 5년이었고, 잔존가치는 100만원. 그 다음에 어, 연수학회법이래요. 일단. 연속학기법이고, 4년 초에 간평은 차량 운반구를 당초에 5년에서 7년으로 잔존관총 50만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당초에 5년에서 7년이라면 이제 남은 내용 요수가몇 년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 언제 바꿨냐면 4년 초에 바꿨어요 언제 샀냐면 요때 샀고 그죠? 어,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1, 2, 3, 3년 지난 다음에 4년 초부터 바꿨죠 3년이 지난 상황이야 근데 기존의 내용연수대로 했다면 2년 남았을 텐데, 근데 거기에서 2년이 더 늘어났으니까 이제 4년 남은 거예요. 저거를 이제 이거를, 이거를 잔존 내용연수가 4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편한 거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2년이 연장이 됐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다. 됐죠? 자, 한번 뭐 상황을 보죠. 음 일단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이렇게 이제 보고 처음에 이제 취득을 했죠 얼마였냐면 천만 원 취득을 했고 연수학회법으로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거죠 지금 그때 이제 변경이 된 거고 3년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면 연수학회법이었으니까 그죠 5 4 3 그만큼 이제 상각이 됐겠죠 잔존 가치는 1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7 2 0을 빼고 나면 장부가액은 280에 남아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 바뀐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나 여기서는 일단 바뀐 방법은 잔존가치가 50만원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잔존 내용의 수가 4년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똑같아 연수학계법 똑같아요 그러면 4년 가지고 잔존가치 50만원 그리고 280만원을 취득한 걸로 보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계산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280만원에서 50만원 잔존 가치 빼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를 이제 4년으로 보고, 4년에 대한 내용연수 합계는 10이니까, 거기에서 살아가게 되면 40%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92만원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 감가상각 방법. 음. 뭐, 추정의 변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전지법을 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음. 자, 14번에서는, 어, 여기서는 그뭘 물어봤냐 감가상압비 여기도 4년도에 인식할 감가상압비를 물어봤어요 음. 보니까 국세가 2년도 1월 1일 기장치를 450에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설치 및 시험가동 등으로 50만원 지출 요거 이제 여기에 판단해야 되겠죠 이게 취득원가에 들어가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거고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될 수가 없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갈까요 설치 및 시험가동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죠 부대 비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취득 원가는 450이 아니라 이두개를 합한 500만 원이 되겠네. 그죠?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4월 1일부터 사용권을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한과상의 개시 시점이 되겠죠. 그죠? 음. 언제부터 시작하냐?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잔존 가치 50만 원 추정됐고 이중 체감법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어 매년 말 잔존 가치를 재검토하고 있고 4년도 말에 그러면 2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고 2년도에 초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4월 1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4년도 말 현재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되면서 잔존가차 250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감가상각 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우리가 감가상각 언제 하죠? 기말에 하죠, 기말에. 그렇죠? 그러면 3년도까지 이미 끝낸 거고, 그다음에 4년도에 감가상각을 하려고 봤더니 봤더니 이렇게 추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러면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어떻게 될 거냐? 음 일단 2년도 그다음에 3년도까지 이제 볼게요. 자, 4월 1일 4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근데 그 취득 가액은 50오0만 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일단 1년치 상각을 해 볼게요. 이중 체감법으로. 그러면 그다음 년도 이제 4, 3월 31일까지겠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는 500만 원에 대해서 이중 체감법이니까 어, 이중 체감법 즉 5분의 일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이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300만원을 가지고 두 번째 강가상업을 하겠죠. 이게 이제 이중체감법에서는 직전 장부가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죠? 어, 여기다가 이제 어, 곱하기 어, 5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3년도, 즉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의 강가상업비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번. 음. 그럼 여기서는 저 300만원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9개월 치를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개월수가 9개월이 되는 것. 그죠? 그래서 3년도 말까지 이제 장부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감가상각 90만원 하게 되면, 얘는 장부가가 얼마가 되냐? 이게 이제 돼 있는 상태고. 그죠? 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 4년도에, 어, 이제 3년도니까, 4년도 말에 감가상각을 하려고 봤더니, 하려고 봤더니, 잔존가치를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이제 끝나고, 즉, 어, 내용수가 끝난 다음에 잔존가치를 추정해보니까, 처음에 저 자산을 취득하고 취득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을 때 처음에 이제 감가상각을 하려고 봤을 때 그때는 뭘로 추정했냐면 50만원 추정한 거야 그때 그때는 50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3년을 년3 끝내고 이제 4년도 감가상각을 하려고 기말시점에 가서 감가상각을 한번 해야지 그리고 내용수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어떻게 되나 판단해 보니까 잔존가치가 바뀐 거예요 3년도 말에 잔존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용수가 끝난 다음에 잔존가치가 250이 될 걸로 예상이 된 거야 그죠? 이게 이제 4년 말에 추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도, 1년도에 추정됐던 50만 원이 바뀐 거죠, 지금. 그죠? 4년도에는 250으로 바뀐 거야요 그럼 지금 현재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210만 원인 상태예요, 지금. 210만 원인 상태에서 잔존가치가 나중에 250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장부가액보다 잔존가치가더 높은 상황이죠.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결국 감가상각이 중지가 돼요. 상태에서. 물론 이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다시 재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 우리가 장부가액보다 어 잔중가세가 높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거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계산이라기보다는 이론 문제에 가깝죠 여기서는 이제 0이 되겠죠 일단 이거 이제 그 저기서도 봤었죠 우리가 그 무용자산 뭐 그쪽에서도 봤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어 올라갔을 때 기존에 감가상각했던 그 비용을 다시 환입시켜준다 아니라 그랬죠. 어, 감가상각이 정지가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기억을 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0이 되는 거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는 원가모형 적용하고 있고 감가상각은 원래 계산하고 어, 물어본 게 뭐냐면 전기 2월 이익금과 단계순이익에 미치는 요 전기 2월 이익금은 넘어온 거 얘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단계순이익 얘기하는 거죠. 자 보니까 첫번째는 1월 1일 날 본사 건물 100만원에 취득을 했고 감가상각 회계처리 하나도 할때요그 다음에 2년 말에 자중가치는 뭐 8년이다. 두번째는 7월 1일에 건물의 미래효익을 증가시키는 냉난방설비를 부착했 이거 자본적 지출이네 그죠? 근데 19만원을 수선비로 처리했대요. 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거죠. 다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예요그 다음 에 세번째 4월 1일 가입한 정기예금이자 수령 약정일은 3월 31일인데 1년 말에 1년 말과 2년 말에 전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5만원을 계산하지 않았대요 미수이자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받으면 그 미수이자 없애고 현금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미수이자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수익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미수이자 그 다음에 수익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그렇죠? 어, 다음에 이제 음 이제 어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부터 음. 그래서 첫 번째 어, 본사 건물에 대한 1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잔존 가치 0 정액법 상각으로 이제 취득을 했는데 회계처리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그럼 회사 쪽에서는 어떻게 된다. 회사 회계처리는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 본사 건물 100만 원에 대해서 어,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런데 올바른 회계처리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정액법 상각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10만 원이 계상이될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가 감가상각 누계이란건 이제 계산해야 돼 저건 자산 차감계정이죠. 다음 연도 마찬가지 10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단기 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회사에서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그 비용만큼 단기 순이익에서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겠죠? 얼마 마이너스 10만 원이 돼야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0만 원, 즉 10만 원씩 줄여줘야 되겠죠? 첫 번째 회계처리 관한사항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미래 경제 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냉난방 시설이에요. 즉, 뭐냐면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사항이야. 근데 그걸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수선비 19만 원하고 비용 처리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계 처리하지 않았겠지. 근데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그 수선비 해당 자산, 해당 자산이 어떻게 늘어나는 거죠. 즉, 기존에 처음에 샀던 이 본사 건물 100만 원짜리에 대해서. 수선비가 발생을 했, 아, 저기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얼마가 발생이 됐냐. 7월 1일 날 어, 거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1월 1일 날사 가지고 가지고 있던 놈을 7월 1일 날또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이 발생해 19만 원만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강가상각비 어, 19만 원에 대한 6개월치에 대한 강가상각비가 이제 이번에 들어간 거야. 저강가상각비 계산을 한번 볼게요. 19만 원이고 지금 음, 보니까 내용수가 몇 년이었냐면 8년짜리였어요. 근데 어,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 8년에서 6개월을 뺀 전체 남은 내용연수는 114개월이 된 거야, 지금. 그죠? 그 114개월에서 6개월 분. 즉, 7월 1일 날 동건물. 위에 있는 바, 바로 전에 샀던 그 건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증가시키는 효율을, 어, 저기 뭐, 어, 부착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니까 결국은 여기서 6개월은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 시작된 그 수선비 19만원에 대한 강가상각비를 얘기하는 거야. 죠 수원비로 처리한 19만 원에 대한 자 이거 이제 계산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114개월 여기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건 당연히 지금 9년 9개 아 9년 6개월 공제제 어, 남은 상태예요 지금 보면 음 1년도에 동어 1년도에 본사 건물을 1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1년도 2년도에 회계처리하지 를 않았는데 2년도 말에 잔존 내용수가 8년이다. 그러면 1년도 시점에는 몇 년짜리 산 거냐? 10년짜리 산 거야. 10년짜리. 그쵸? 10년짜리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1년도 7월 1일 날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1년도 7월 1일부터 본다면 9년하고 6개월이 남은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음. 이게. 그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 이제 회사에서는 수선비로 처리해버렸다. 이런 얘기니까. 그쵸?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자산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가상각비를 하지 않은 거죠. 음.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회계 처리했던 고그 감가상각비 요거는 100만 원에 대한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요만 원은 19만 원에 대해서 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음. 그거 잘 판단해야 돼요.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감가상각 어 그다음 년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6개월짜리가 만 원이니까 2년도에는 2만 원이 되겠죠, 뭐. 그렇죠? 음. 거기에 대해서 2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2년도, 어, 어, 냉단방 설비, 설비에 대한 상황이죠. 음. 그러면 일단 회사, 회사와, 그 다음에, 어, 이, 저기 봐, 그 올바른 회계처리야그 차이를 보면, 18만 원만큼 비용을 과대 계산한 거죠, 지금. 그죠? 음. 그래서 그만큼, 뭐, 어떻게. 비용을 과대 계산했으니까, 비용을 줄여주면 이익이 늘어나겠네.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음. 이게 이제 잘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어,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이제 처리한 거 이게 근데 제대로 했다면 만 원만 처리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음. 근데 대신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죠? 음.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강가상합비는 마이너스 2만 원만큼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만큼 비용을 적게계산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까지의 어, 처리 내용은 열, 여기까지가 돼요. 이 비용 과대 계상에 대한 18만원에 대한 차이를 분석을 할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처리했다 그런 상황일 때 회사 회계 처리를 보면 자산 안 잡고 비용을 19만원 잡았다는 얘기죠 근데 제대로 했다면 자산을 19만원 잡고 거기에 대한 비용 만원을 잡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죠그그 효과가 결국은 요거 이제 이걸 하게 되면 효과가 18만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더 빠르다는 얘기예요요걸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아까처럼 이렇게 수선비하고 그 다음에 강가산업 비율 두 개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조정하는 게 맞긴 한데 어, 더, 보다 빨리 하려면 이렇게 올바른 회계처리를 가지고 어, 자산 잡고 자산은 플러스 없는 걸 만들어 준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그 순액인 18만원을 플러스로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돼요 만약에 거꾸로 수익적 지출이 자본 지출이 됐더라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 그랬을 때는 여기가 회사의 회계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 올바른 회계처리가 돼야 되겠죠 음.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될까요? 부호만 바뀌면 돼요 어, 없어야 될 자산이 있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없어야 될감가상각비가 있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 18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가지 방법만 알아두면 되겠죠 자본적지출이 수익적지출로 바뀌는 건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수익적지출이 자본적지출 바뀔 때는 그 부호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18만원을 빨리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도, 2년도의 비용, 내용들을 보면, 1년도, 2년도까지는 여기 이제 2만원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어, 전기예금이었네. 4월 1일에 가입한 전기예금에 대한 이자 수령 약정 일은 3월 31일인데, 미수이자 계산을 하지 않았대요. 자, 이자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어, 3월, 4월 1일날 가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1년도에 5만원 만큼 미수이자가 나왔는데, 그거를 회사에서는 계산하지 않았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 5만원에 대한 미수이자 회사에서 계산하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5만원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이제 처리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연도 에회계상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에 처리하지 않았던 5만 원에 대한 미수이자를 뭘로 현금 받으면서 이자수익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그렇 당연히 이 부분은 당연히 회계처리가 잘 됐고 이 부분은 이때 현금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 계산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저 5만 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전에 처리하지 않았던 이 5만 원, 요걸 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 5만 원이 그 다음 연도에 얘가 이제 수익으로 계산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저 현금 받을 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여기에서 계산해야 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 다음 년도 마찬가지겠네. 그렇죠? 이 5만 원도 즉 미수이자 5만 원도 이번에 이제 이자 수익으로 계산이 됐어야 돼요. 그러면 회사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회계 처리의 측면을 봤을 때 1년도 시점에는 이자 수익을 5만 원 계산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2년도 시점에서 보면 결국 이게 이제 여기, 거, 여기 거에 여기 거 대한 이자 수익이긴 하지만 하지만 5만 원, 5만 원둘다 이제 똑같이 이제 계산이 된 거야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요걸 계산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결국 5만원씩 계산이, 어 둘다 현금 받은 걸 5만원 수익으로 계산을 했고, 여기서는 미수이자, 미수이자에 대한 5만원 수익을 계산한 거니까, 두 번째 연도에는 손익에 영향을 미친 금액이 없어요. 그죠? 어, 요거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결국 첫 번째 연도에 대한 손익에 미친 영향만 반영을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어 5만원은 플러스가 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없는 거죠. 결국 단기손익에 비치는 여행은 이런 게 되겠네 여기까지 찾는 게 어, 어, 어떻게 보면 넉넉치 않을 수도 있는데 어, 잘 판단해야 돼요. 실수 없이 음. 그래서 1년도에는 13만원의 단기손익에 비치는 여행이 있고 2년도에는 12만원의 단기손익을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기월 이익염이에요 전기이월 이익염은 결국 뭐냐면 2년도 X2년도에 전기 2월 이익위험이다. 그러면 X2년도에 기초 이익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기초 이익 기업은. 그러니까 기초 이익위은 여기까지 반영된 이익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 2월 이익위에 미치는 영향은 요거 13만 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반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기순이익. 음, 단기순이익은 어, 2년도 단기순이익이네. 그죠? 음, 단기순이익은 요게 되겠고. 그래서 2년도로 물어봤죠. 음, 이 년도에 장부해서 전기 이월 이익금과 단기 수익에 미치냐, 그죠? 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잠깐 볼까요? 기말 이익금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것과 이게 다 기말 이익금에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돼요. 어. 그때 기말 이익금에 미치는 효과는 얘하고 얘가 다 반영이 된 거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만원이 돼야 돼 그렇죠? 응. 여기서는 전기이월 이익이형을 물어봤지만 응. 만약에 기말 이익이형을 물어봤다면 이렇게 어,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자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16번을 한번 볼까요 응. 어, 여기서는 지금 뭘 물어봤냐면 2년 말에 이익이형 물어봤어요 이익이은 누적이다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자, 1년도에 재무제표에 기말재고자산이 750 과소계, 과소계상됐다는 얘기는 플러스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2년도에는 정확히 계산이 됐대요. 그러면 어, 오류는 1년도에만 오류가 발생을 했네. 그 다음에 1년도와 2년도에 단계순이익은 3,800, 2,700이래요. 자, 그리고 이 1년도 초에, 즉 1년도 초라는 거는 0년도 말이 되겠죠. 음. 그래서 1년도 초의 이기험이 기초에 11,500원이었대요. 자, 그랬을 때 2년도 말은 이기험은 어떻게 될 거냐. 사실 문제는 너무 간단한건데 아, 내용 자체를 한번 보면 일단 1년도하고 2년도 시점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볼게요 1년도에 기말적으로 과속에서 했으니까 플러스 시켜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 다음 연도 가면 마이너스가 될 테고 그죠 그럼 수정 전에 단계 순위가 이런 상황이었죠 3800그 다음에 2700 그럼 수정 후에는 어떻게 될까 3800에다가 플러스 750하면 4550이 되고 그 다음에 2700에다가 750을 빼주면 1950이 될 거야 이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시한게 기초이익염이 이거였어요 11,500원 그죠 자 거기에서 단기 순익을 더하게 되면 이익염이 이제 기말이익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4550을 더 해주게 되면 이제 1년 말에 이익염은 16,050원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거기서 이제 얘를 또더 해주게 되면 그러면 말이 되겠죠 어, 말에 이익염은 18,000원 되겠죠 음, 결국 어, 2002년 말의 이익은 18,000원이 답이 될 거야 어쨌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죠 사실은 수정을 하지 않았다면 수정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기초에 1,500원이었어요. 수정을 안 했어요. 거기다가 단계수익 3,800원을 더해 봅시다. 그러면 기말의 이익은 1,5,300원이 되겠죠. 거기다가 2,700원을 여기다가 더해주면 기말 이익이면 어떻게 될까? 18,000이에요. 여기 이 시점에서 보면, 여기 2년 만에 어, 이익이 기업은 똑같이 기록이 돼. 음. 여기는 달라지겠죠? 여기는. 왜 그럴까요? 음. 여기에 대한 그 단기 순위에 비친 첫 번째 어, 효과, 기말 지구에 대한 효과, 여기서 이제 상세가 되는데, 상세가 되는데, 이 효과가, 음, 과속에 산됐으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음.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효과. 이게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이익형으로 보면 이 효과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근데 여기까지의 이익형으로 본다면 이 효과는 이제 상쇄가된 거고.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같을 수 있지만 여기는 다를, 다를 수 있다. 물어본 건 여기를 물어봤으니까 사실은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가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이렇게 해서 찾으면 돼요. 뭐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 전체를 이제 다 해본 거,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물어봤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여기를 물어봤다면, 앞에 조종된 후에 이기험, 그걸, 아, 저, 단기 수익에 미친 영향을 반영을 하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첫 번째 1년도에 미친 효과가 그다음에 상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말 이기험은 똑같이, 어, 나온다. 이런 얘기. 뭐, 문제가, 어, 어렵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어이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는 어 조금 좋았던 문제 같아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오류수정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봤는데 아주 복잡하게 나오거나 또는 어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들은 빼버렸어요 아예. 음. 이 정도의 문제들은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서 어 회계변경 오류수정에 대한 내용들을 끝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